우리 미스 인터내셔널 퀸할 거예요 미스 오퍼스 사실 여기 안에 그게 있거든요 제 비장의 무게가 있는데 안 퍼져요 보여줄 수없저 가보 한거안 줘봐요 2023년 미스 인터내셔널 퀸 다음 주자 초롱 2023년 미스 인터내셔널 퀸저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거 한 쳐줘요. 그.. 뭔지 알죠?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거 한 쳐주실래요? 언니, 유행 세달지났어 미안해요. 몸매가 귀엽게 이쁘네요. 실제로 보면 귀엽진 않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요코피팡이좀 어머! 다리가 짱 이쁘네요. 저 다리요. 우리 가게 다리 누가 제일 예뻐요? 저요. 아니 안에 바지 입었어요. 아, 여러분 왜 하시면 안돼요? <웃음> 어, 너무 예쁘다. 다리 유자도 예쁘잖아요. 유자 예쁘죠. 근데 유자 얼마 전에 노래 부르는거 깜짝 놀랐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몸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성형 하나도 안한 거예요? 눈이랑 이마 필러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시술. 나랑 <웃음> 비슷한 수준으로 했네. <웃음> <웃음> 맞아요 달이 알이 하나도 없어요? 알은 많이 아니, 없어요 부술안이 오래서 투자 누령관 말하는 초롱이 어, 얘기가 많아요 술한잔 먹으면 기가좀 나은 스타일이에요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약간 부끄러움이 <웃음> 많아가지고 또한잔 들어가면 또 그런 게 없어지죠 니가 물가 많다고? 맨정신에서 약간 부끄러움이 <웃음> 많아 아유, 거짓말 진짜 잘한다. 내가뭔 춤을 잘 추냐면 엉덩이 털기 진짜 잘해요. 내가 투어 키키 투어 키 틀어줄게요. 그럼 아. 리사의 머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음, 알겠어요. 알겠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살기, <웃음> 살기. 아니 얘가 춤잘 춰. 지가 안에서 그렇지 잘 춰요. 트킹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홀에서는 지다 복구하잖아요. <웃음> 다 벗진 않천. 네 그렇게 하고 있어 진짜. 요 와서 있잖아. 착한 척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순진한 척. 아우 어, 잘. 저의 것도. 진짜를 보고 싶으시면 놀러 오세요. <웃음> 안 입고 있다니까 옷을. 얼른. 지금부터 이제 벗기 시작할 걸요. <웃음> 이럴 때 벗어야 돼요. 한창 이때. 클럽 가봤어? 가봤어요.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어때요? 부킹 들어와? 어, 언니요 어. 하나도 안 들어와. 곤해 죽겠어. 남자들이 가만 냅두지 않는데, 뭐. 몸매 어쩌 이래, 촛냐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 정말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카톡이 그 불타요. 여러분. 제가 아유. 그거 해볼게요. 상황극. 클럽에서 막 음. 춤을 추고 음. 있어. 네. 누가 어깨를 탁탁탁 치는 거야. 어. 왜요? 저랑 같이 노실래요? 어, 저 바빠요. 하면서. 이러고 있다. 막또 다른 남자 보면 괜찮게 생겼어. 나가.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웃음> 좀 그랬나요? 내 스타일이 오면은한테 초롱님 취한 거 아니죠? 조금 뭐 음... 흑화됐네요. 오 정순 초롱 개나주. 섹시 초롱이. 바사도왜 껐어요? 생일이아 어... 해피 버스데이네. 어... 가서 버야 되는데. 어가 빨리 버스. 빨리. 안녕. 보여줄까? 초록이 튀어잖아 무슨 말